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팩트고요 스타제국의 막내 기영균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음. 얘기할 건지 재호씨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약 뭐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편 정도가 나왔는데 네. 뭐다 이제 시즌으로 봤을 때는 다 5편이거든요 총그그편에서 그 5부가 네,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팬분들께도 직접 어, 미리 어, 영상을 통해서 보지 못한 뭐 비하인드 영상, 비하인드 스토리가 스토리거나 뭐 저희 멤버들끼리 팬분들께 따로 해드리고 싶은 뭐 그런 음. 스토리 같은 게 있으면은 그쵸.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야, 우리 실편때 있잖아요. 네. 그, 아, 그, 그 우리 네. 저희 영광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음. 딱 시작했는데, 저희 아침에 첫... 세월이 이렇게 나오고. 아. 근데 보기보다 저희는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세월 되게 막 제대로 잘 클로즈업 될까봐. 그 네. 근데 잘안 나왔더라고요. 세월이 되게 괜찮거든요. 아니, 이게 영상 시에 직원분께서 네. 되게 예쁘게 괜찮다. 밤을 새셨다고 보공 하나하나 가리신다. 아, 거. 예.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뒤, 뒤에서. 예. 절대 안 돼. <웃음> 아이 가르치세요. 절대 안 돼. 아 여기가 왜이요 <웃음> <안 돼요>. 영상실에 <웃음> 어, 어, 그래, 그래. 계셨다는 소문. 이 편집 다 함께 다쳐다는 네. 네. 자 이거 한,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웃음> 잠깐만. 코미트 이건 <이거> 뭐예요? <웃음> 이런 거안 좋았어요? 안안안 <웃음> 사실 저희가 편수로 따지면 일단 1회는 영광. 네. 영광 평2회는 뭐죠? 2회가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치 3회 차 차차 차차 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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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름이 공개를 안 해주셨어요. 저희 맞아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어, 제목을 말씀 안 해주시고. 아, 아 저때 정말 더웠나 봐요. 인제 옷이. 저때. 인제가 시원하면서 입었는데. 근데 우리 이거 이 편을 아마 팬들이랑 같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팬들이미 재밌었어요. <웃음> 너무 재밌었어. <웃음> 맞아요. <웃음>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 장면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네 이거 좀좀 어, 봐볼까요? 이제가 저... 저희 한명 왔을 때죠. 네. 한국에서 한국에 진행할 때서한에서그 저희 서한나 그 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 한국, 한국에서 오, 이이 한국에서 있었나요? 한국에서 어국보 한국에서 고 기타 치 기타 치고 이국에고 이이 이제 다시 나국시서한국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하지않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남는 편에있어 편이 있어요 에서에서는국에데 한국에서 한국에버랜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에버랜드가 되게. 상인가 많이 망가졌요 <웃음> 저는 그거 보고 감정어요 뭐 이렇게 열어서 그걸 따라서 딱 <웃음> 굉장히 <웃음> 리얼했잖아요. 그죠 <그쵸>? 리얼해. <웃음> 그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고. 아, 정말 있는 그 <웃음> 다음에 <드라마서> 솔직히 말하면 <웃음> 에버랜드 제일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놀이기구. 어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설레가지고 제일 뭔가 즐겁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 에버랜드 편. 응. 에버랜드, 에버랜드. 제일 좋죠. 우리 형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에 남는 건, 보라카에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분노의 보라카에. 분노의 보라카에. 보라카에 가는 전날이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그 다음날도, 회사가 와서, 잘 와서 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웃음> <막 웃음> 너무 분해가지고. 근데, 좀,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날 음. 비가 와가지고, 그치. 원래 스태프분들이 계획하시던 그 일정이 아, 차질이 생겨가지고, 재상 매전. 재산 매전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재상 매전은 이전인데, 원래. 먼저 블록 점프 그 맞아, 맞아. 이거랑 이거 오리랑 이거 웨이크보드는 그, 그 정도는 예, 할 계획이었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와서 그 진짜 계획찬 차질 생겼었는데 아쉬워요. 저희를 뭐 소개해이려고한건되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또잘서와가지고아있 재밌었던 것 같고. 전제 재밌었던 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재밌지. 영광 기억에 남는 거는, 거는 보라카인데 영광 제일. 그면첫 해다 보니까. 네, 네. 영광 그리고 일단 그날 저녁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 네. 네. 네. 네. 아주 그게 응.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너무 화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하인드를 얘기 드리면 정말 화가 났어요 <웃음> <웃음> 음식을 못 먹, 맞아, 져가지고 네. 열심히 게임했는데 막 좀비랑 눈 마주치고 막 <웃음> <웃음> 뭔가 억울하게 게임이 진거 같아가지고 그때, 그, 뭔가 그, 그때... 그, 잠, 그 눈앞에 차려진 고기랑 장어를 못 먹는다는 생각에 제가 또 먹을 거 예민하잖아요 야 진짜 먹을, 그때, 먹을 많이 먹은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네.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사연으로. 진짜 화가 났어 음. <웃음> 진짜 못 먹어 이거? 나 진짜 못 먹어 오늘 이 생은 물론 뭐 몰래몰래 어, 먹긴 했지만. 지안이 가족분들께서 준비를 해주는데 네. 진짜 장어가 두께가 아, 진짜 대박이었다요와 아, 근데 그거 못 먹으면서 그거 또 진짜... 먹고 싶어 지도. 저는 네. 저는 그 공포특집이요. 아, 아무래도 네. 공포특집이 가장 아, 스태프분들께서 준비를 제일 아, 많이 아, 진짜 많이 하신 거아요 분장하시느라 궁금해하시죠. 저희 그렇게 분장 사실은 저희가 그 예전에 남윤 선배님들이 교신분때교신 분장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알, 알다시피 그 분장하는 게 엄청, 어, 엄청 근데 ]해. 나도 그때 이제 분장한 걸 이제 봤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어, 어, 그래 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지고 어뭐분뭐 그... 어, 분장이던 또뭐 이렇게 소품이고 <웃음> 막 이렇게 음. 그런 뭐 공간에서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 보니까 어 진짜 되게 대단하어요 근데 그 편은 개인적으로 되게 지한이없생기게 나왔어. <웃음> 이렇게 <웃음> 나와가지고. 지한이는 제가 봤을 때 영상 보는 에여요 이렇게만 봤는데 코만 나오더라고요. 지한이 오면 구워있는 거 기절하지 않았나? 거의 물었아 <웃음> 그죠? <그쵸? 웃음> <웃음> 거기서 조금만 수위 높았으면 아마 우리가 구하러 가는 비차 <웃음> 네, 그런 느낌이었어 <웃음> 아니 지한이를 구하라. 공부 특집이 지한이를 구하라. 하지 게 증거자료가 너무 <웃음> 많아 <웃음> <웃음> <웃음> <많아요. 웃음> 보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아, 진짜야. 야! 야. 그래서 걱정되는 게 남유 선배님들이 했던 것보다 지금 짜졌잖아요. 근데 연에도이할 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는 네.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 내년에는 항상 뭐, 뭐, 얘기했잖아요그 뭐, 그 폐가 얘기했잖아요. 네. 내년에 진짜 가죠? 그서 그 여기서 안할것 같아요. 폐가가 유명한데 되게 많라고아니 그. 스태프님께서 그래. 정말 귀신을 데려온다는 소식 드세요. 불러서 불러가지고 혼자만 하시고 귀신 분들과 정말 직접 함께하는 아, 공포드 집을 찍으러 갔는데 제 담력은 그때 똑같을 것 같거든요. 아. <웃음> 걱정입니다. 내가 죽일지. 그리고 겁 많은 <웃음> 사람들 그 가운데끼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애들 꼭 죽어. 그렇죠. <웃음> 왜 죽이? 지 왜? 왜 아니 그러 드라마, 영화나 그런데 아니, 보면 네. 가운데 있는 애 항상 뭐. 무서워하다가 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나도 그겁 많은 애가 가장 빨리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굳이 여기서 죽여야 되는 죽여야 되나 제가 괜히 십자가를 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배고 다니는데 바로 그냥 눈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렇죠? 종교 의지하는 사람들도 빨리 죽여 어, 십자가 이렇게 뭐 네. 이렇게 하다가 날라가지고풀숲에 <segala> 이렇게 딱 내팽겨쳐지고 어, 죽고 이제 친구들이 그 십자가 보면서 지연, 지연, 맞아, 어? 지현 오지오 엘벌 하세요 하어 그럼 이제 막한 명씩 얘기하자 제가 살수 있는 방법은 뭐이신가요? <웃음> 영광, <영광을, 웃음> 영광으로 도망가세요. 영광으로 도망가면 있겠습니다. 일단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공포특집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얼마나 혼져내요 배드민턴 내기하고 무섭지가 않아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배드민턴 내기인데 저 숲속에 하나 더 찍혀있는 거지. 근데 나는 저거 재미없어 사실 솔직하게 저거 재미없었어요. 이거 배드민턴. 뭔지 알아? 공이 나한테 한 번밖에 안 왔어 형못 뭐 치잖아 <웃음> 아니 공이 나한테 안 근데 <웃음> 되게 아쉬웠는데? 진짜 막 하려고 하면 저한테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저한 <웃음> 맞아 실력 발휘 듣잖아 공은 나, 좀 친해져요 나되림 힘들어 진짜 잘 치거든 그래? 는 나는 되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판에 재밌겠다 했는데 다 편집된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웅재랑 둘이서 얘기하는 거 찍혔는데 되게 막 웃긴 얘기 많이 했는데 다 편집됐더라고요 우리가 그 수위 조절을 실패한 수도 있어요? 네. 데는 네, 어, 네,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데 저는 많이 교훈을 얻었어. 다 날라갔는데 저는 마음이 아, 아, 아팠어. 멤버들의 얘기지만 정말 말을 음. 많이 했거든요. 네. <웃음> 근데 제가 첫 마디를 했으면 그 중에 열 마디는. <웃음> <많이 웃음> <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더욱 <웃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다 아쉬워요. 모든 팬이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만 마디 하면 얼마나 나아가냐고 <웃음> 아닌데 <아니, 근데 웃음> 그게 당연한 게. 저희가 이제 아이엠팩트 이렇게 하려면 내는 불량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량이한세배 정도로 제한이많아합니다 그러면은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 바로... 아니요. 저카요라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먹을 예정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니다아면 제가 밥을 먹고 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쉽죠 하지만 내년 뭐 아이팩트를 다시 하게 된다면 역시나 전 말을 많이 할예정 사실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엔트를 통해서 저희 스타제국 선배님들도 같이 한번 아, 참여를 맞아요. 해주셔서 네. 같이 1박 응. 2일 체육대회, 응. 아마 1박 2일 단합대회, 스타제국 팬들 모트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스타, 뭐, 패밀리 체육대회, 체육대회, 스타제국 팬들 대회, 단합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운동하고 끝나고 뭐 형님께서 재밌겠다고 음, 특별하게 같이 가고 싶은선 그런 음, 느낌이 있나요? 저! 강희 네. 형이요 아. 얼마나 재밌겠어 아 진짜 재밌겠다 강희 형이 진이 재밌겠어 요 얼마나 재밌겠어? 제 얼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홍식이 형아 홍식이 형 왜냐면 이번에 그냥 콘서트 저희가 자주 못 뵀는데 이번에 콘서트 때딱 뵀는데 어전 개인적으로 형식 형의 그런 좀 느낌 매력에좀 맞으신 네. 것 같아요 창형 태빈 형돌리기데아네아네 음, 아, 음, 아, 네. 아니, 아니. 진주가 역시 사빈 형이네요. 태빈 형이랑 그다음에 나이미씨를 가고 싶어요. 아재는재는 어떤 선배님을 가고 싶어요? 어 저는 앞에, 앞에 근데 나 선배님들 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서인영 선배님? 오와세네아이유요 어, <웃음> <우와, 웃음> 그냥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었어요. 아, 근데. 니가 전부. 아, 아직 회사에서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한번 인사 아. 드린 적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여행 감독이 친해지잖아요. 어렸을 때 동경하던 뭔가 그분과 그 음.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복한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IMPT 시즌 2가 나오게 되면 음, 네. 해보고 싶은 컨셉 해보고 싶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건 진짜 해보고 싶다. 저는 그 우리. 그 에버랜드를 가게 된 계기가 우리가 보라카이 네. 이제 속아서 직원분들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제 포상으로 해주신다는 그저 때문에 제안 제안 제안. 그 제안으로 저희가 에버랜드 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끼리 제안한 게그 에버랜드 옆에 있는 캐리비언 베이였어요 수영장 왜냐면 어쩌면. 저희끼리 놀이공원은 솔직히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습생 때 저희끼리 장만이 굴려서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웃음> <제가> 갔었는데, 저희가 <웃음> 갔었는데, 이제 수영장을 저희끼리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 가봤으면 우리 멤버들끼리 수영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만약에 된다면은, 에버, 그, 캐리비안 베이나 뭐 수영장 많잖아요. 워터파크 이런 거. 그런 데가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되게 멤버들끼리 수영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수영장을 가서 도 재밌을 것 네. 같은데.. 겨울 되면 스키! 아! 스키. 좋아요. 스키 VF! 네, 갑시다! 근데 네. 스키. 스키 워낙 잘타았네요 스키 직접 스키. 촬영하실 네. 수 있어요? 아 지금 촬영이 됐죠.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스키를 잘 타시는 분들.. 네. 아니 뭐 보드를 안 타시는 분들이네요. 찍으면서 이렇게.. 아 그러네. <웃음> <웃음> 갑자기 눈부 터. 아 일일 카메라 하죠. 이일카메라맨 제가 하죠. 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제 재호 씨가 이거 다 찍어줘요. 아 좋아요. 스킬이 아, 잘 되는데 카메라 를못 찍어요. 아, <웃음> 지안 저는 뭔가 다섯 명이서 그아이패드 저는 좀그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딱 땡겨줘요. 그리고 돈만 주고 여기서 자유 시작 완전 이제 저희 도로 아, 하는 거죠. 완전요. 예 막. 그렇겠다 예, 막, 좋아. 가서, 돈도 되게, 뭐, 이렇게, 뭐, 뭐 그니까, 러그 돈도, 전회 때, 이제, 게임을 통해서 미리 얻어내는 거죠. 아니, 얻은 백만. 데 제가, 뭐, 어, 만약에 제0만원이면 그, 그, 만약에, 만약에 아니야. 떨어진 데가 흑초였다. 그러면은, 딱, 흑초 가가지고, 딱, 받아보이는, 딱, 풀비가 그런, 불려가지고. 예, 불려가지고, 딱, 팩 먹으면서, 아, 네. 이렇게 고 막, 20만원 받으면, 이제, 여관 같은 데 잡아가지고, 이게, 새우깡 먹으면서 사는 거고. 방법이 있어요? 네. 기, 상의가 기타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아, 우리는. <웃음> 무동창이야 네, 무동차지아니 노동차치. 상인 기타 <웃음> 치고 1 0 0만 원을 받다면 얼마나 채 되는 거야? 그런 거 했으면 좋요 그래서 손님 불러야죠. 그 지역에 <웃음> 그 지역에 약간 명소들을 무조건 뭐세곳 이상 가기. 뭐 음.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버스비도 계산해야 될 거고 뭔가 뭐뭐 음. 뭐 솔직히 뭐 먹다가 뭐 노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지. 살짝 그런 스타일 무전 여행 같은. 아 그렇죠 무전 여행인데 돈은 이제 <웃음> 저는 아 어, 그니까 그러니까 텔레파시 게임인데. 무한도전. 어? 음, 아! 음, 야, 뭔가, 네. 지, 기억나는 네. 장소로. 저희끼리, 이제, 기억나는 추억의 장소. 여기 있을 것같 아, 따로 초장. 따로 초장. 오, 괜찮다. 뭐, 이거 재밌다. 하는 것도 괜찮아 어,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괜찮은데. 그냥.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만나면 엄청나게. 이거는 해야하죠 공격, 공격스러운 오, 그런 게. 내일 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한 해만 더. 하면 안 네. 오, <웃음> 오, 이거 재밌겠다. 만 더. 이거 만 더하면 안뭐 괜찮은데?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한해 편. 해가 지금 따이따 해가지고. 약간 스릴게할수 있는 건 어,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다른 거는 약간 꼬리잡기를 하는 거. 꼬리추격전 추격전을 거. 지하철 타고 이제 뭐, 뭐 택시 타고 용돈도 있고 그래서. 용돈을 네. 사러 나가라 그런. 와 아, 그런 것처럼. 돈가방 갖고 가. 그런 거. 것처럼 이제 한명한 명이 이제 우승하는. 이제 그러면 한 명이 우승하면 이제 그 이제 돈으로 이제 배분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형이 말하는 그 무전여행 아. 어어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무전여행에서 권력자가 이제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제일 이제 돈 가방 들고 제일 머리 잘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아. 이제 아게 나누는 데아 저는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되면 꼭 해보고 싶던 게 있었는데 뭐, 거리 좀 멤버 어. 어. 형들이랑.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데 뭐요? 제가 번지점프 해보고 싶었어요 스무사데요 아, 아, 저는 알아요 근데 번지점프를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 네.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다같이할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고 다섯 명이 똑같, 다 같이 없잖아요한 아 번에 뛸 수는 없쩌면한번 차례대로 이렇게 그냥 한번 아, 차례대로 뛰면 안돼 어, 우리가 뭐, 야 제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제가 스무살이니까 번지점프 네. 꽤 비쌀걸요? 둘이 뛰면 내가 알기로는 한 5, 6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째은 둘이 뛰면 뛸게 <웃음> 혼자 뭐. 그럼 둘도 하나로 뛸시다 플 명이 누군데? <웃음> 제가 혼자 뛸게요 오. 나도 그냥 혼자 뛰고 싶은데 그럼 우리 혼자 뛰고 고집할지 그래. <웃음> 아 나는 아, 놀이공원 놀이 이런 건안무서 귀신이네 아이, 절대 안 무섭지만 아무튼 안 무서워 자 잘나오는 보시요 <웃음> 예, 되게 콜라어요 사실... 너무 신나서 그런 건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편집되는데 너무 신나서 침도 못타 그러니까 겁이 어, 없는 지한이 형이 응. 번지점파라면 혼자 제일첫 번째로 떨어지시고 응. 그다음에 나머지 멤버들은 두 명, 두 명씩 떨어지겠습니다 네, 이거는 벌칙으로 하면 되겠다 어, 네 벌칙으로 뭐배 여행을 타고 가는데 새우깡을 한 번씩 들어요 목숨 걸고 게임을 가장 갈매기가 늦게 찍는 사람이 번지점파 오 괜찮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아이엠 시즌 1이죠 그쵸? 시즌 1이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됐어요 이 친구가 <웃음> 네. 그러면서 이게 왜 활동이 종료가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 드려야 될 저희 이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아이엠펙는 잠시 활동을 줬고 저희 앨범의 모든 스태프분들이 전, 전념을 하시전념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하는 거 종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되 기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와, 드디어 이 <웃음> 집이 나온다. 와, 와, 좀아이 f t 친구 그 인피터 얼라이브는 원라인피 얼라이브는 그동안 좀 많이 못 나서 혼했는데 아, 이제 얼라이브 네, 다시 건데. 이제 얼라이브가 네. 많이 나왔고 얼라이브도 간간히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찾아뵐 거고요. 이제 저희가 또이 집을 활동을 하면서. 다시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인데 네. 그때는 좀더 알차고 좀더 사실적이고 네.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도 네. 매주 찾아갈 거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I AM 1 0 2도 시즌2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잖아요 네. 이거 나갈 때좀 뭐 추석이 지나을 수도 있고 안 이럴 수도 있는데 추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내려가시는 길 올라오시는 길 안전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멤버들 또 하고 싶은길 어살찔 네. 뭐 걱정 하지 마시고 요거 명절에는 좀살쪄야지일 네. 네. 년에 한번 이번 명절에는 <웃음> 마음껏 드시고 운동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네,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노래 지효 시는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겠죠. 네, 왜냐면은 네. 저희 두 번째 앨범이 나오니까. 네, 중요 네, 가 되는, 네, 종료가 되는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좋고 기쁜 일인데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저희 공백기를 기다려 주시고 어 그렇게 저희가 뭔가 많이 신경 써드리지 못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냥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시즌 1때 <웃음> 저희 스타제공 스탭 여러분들께서 기획부터 해서. 쉽지 않게 아니, 네, 어렵게 어렵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께 공백기 동안 쉬지 않고 찾아뵐 수 있었는데 저희가 스탭 여러분들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고생,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 사합까지 네. 아이엠팩트를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오케이 그다음그다음에 그다음에 형이 이어서 가야지 시즌2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그 아, 시즌2를 마지막에 하 저희 두 번째 로분 많이 줘죠 시즌2도 기대해주세요 투트로 가는 거야? 어 투투로 가는 거 어, 느낌으로 가는 거 오케이 그냥 일단, 어, 일단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네. 어, 어, 이상한 면이 팬지 패실 수있자 갈게요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I 이 m p a c t 를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웃음> 이거 뭐야? 아네 그.. 네 저, 다시 볼수 <웃음> 있을까? <다시 웃음> 곧나나 네. 나올 이즈네 예. 이즈입 네 절대 이지하게 준비하잖아요이즈네네 아! 네! 와서. 네이 집도 네, 저희가 곧 나와서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찾아갈 테니까 네, 다들 이제 고막 좀 이렇게 준비 운동 시켜주세요 네. 스트레칭도 네. 하셔야 된다고? 막 음, 스트레칭 고막 음, 네, 스트레칭 해주시고 저희를 보고 소리질을 약간 성대 스트레칭 그렇죠. 어깨 연골 좀 이렇게 살짝 돌려 네. 돌려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엠 팩트 시즌2도 곧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곧 와요! 네 그럼 저희 지금까지 이펙트였습니다! 이빨 온라인으로 <웃음> <웃음> 해요